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뭐또 1056회 목요일 방송 어, 넷중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어, 지난 1차에는 이렇게 나왔죠? 어, 나왔습니다. 어, 평소에 그 아욱한 아, 이 용지 분석, 이 용지 분석에서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번에 차에는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나왔네. 요 여기는 두개 나오고요. 음, 지난해 차에 그안 나온 안 나온 그룹이 몇개 있는데 건 이제 이번에 차에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원래는 실시간 방송을 하기로 돼 있었죠? 어, 그런데 화요일날 어, 예고 말씀드린 대로 음, 오늘 어, 헌터가 어, 아버님 제사를 모셔야 돼서요 그래서 오늘 어, 몇 시에 도착할지 다시 도, 돌아올지 어, 알 수가 없어서 어, 우리 시청자님들 또 기다리시게 하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해해서 어, 오늘은 녹화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화요일같이 화요일처럼 고정수 내지는 고정 그룹을 찾을 예정이었는데 그러질 오늘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융지 분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56회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어,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일요일날은 어, 실시간 방송 멤버십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어, 실시간 방송 회기분석하고그 다음에 고령수 찾기두 그룹을 보여드렸던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세수까지 압축을 해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제 수요일날은 멤버십방에서 어, 콜드 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수 찾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 넷중 하나 외의 어, 용지 분석입니다 <웃음> 보시기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 하나 볼까요 어, 지난주에는 여기에서 한 수밖에 안 나왔죠 한 수가 나왔습니다 33번 한 개가 나왔는데요 어, 이번 주는 대상수가 오늘은 대상수가 2, 7, 11, 15, 16, 25, 31 이렇습니다 2, 4, 6, 7 수죠 어, 이거는 일반적으로 1개에서 세개출한 그룹입니다 어,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 그건 흔하지는 않고요 어, 그다음에 어, 4개 이상 나오는 경우는 아주 치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1개에서 3개 정도 일반적으로 출하고 있어요 제수 어, 또는 어, 조, 어, 출 가능수 어, 보이시는 거 있으시면 어, 댓글로 함께 어, 그 공유하실 수 있도록 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불주 변수를 화요일날 실시간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어, 그게 잘못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 그 교정을 하겠습니다. 어, 불주 변수는 뭐 헌터가 아,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는 거죠? 어, 불주 변수가 이렇습니다. 어, 화요일날 보여드릴 때는 18하고 19도 거기 마킹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었죠. 초록색으로 어, 18하고 19는 아, 불치변수가 아닙니다. 어, 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1개에서 4개 출하는데요. 어, 아, 이번 주여기 좋은 수 있는지, 아, 한번 살펴보세요. 어, 아, 불치변수는, 어, 아,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죠? 이번, 이번 2차에도, 음, 1개에서 4개는 출할 거라고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우선 아홉한 분석입니다. 아홉한 분석 9, 10, 11, 16, 17, 18, 23, 24, 25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번 2차에 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4연멸 중인가 3연멸 중인가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주로 콜드수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출연빈도가 아, 여기,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8의, 배수도 현재 사연멸 중인데, 어, 여기 8의 배수도, 팔의 배수도 여기 두 개나 들어있네요. 16, 24 들어있고요. 또 콜드 수도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어,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어, 2 우측 사선과 8 우측 사선입니다. 아, 여기가 또장기연결 중이죠, 지금. 아, 그래서 여기도, 어, 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이 초록색과 하늘색으로 따로따로 치는 거는, 하늘색은 제외수라는 뜻이 아니고, 어, 각각 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8의 배수도 출할 수 있고, 이, 이 우측 어, 사선도 음, 출 가능, 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전체에서 한 개만 출하려는지, 아니면 두 그룹 다출하려는지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도 역시 하늘색과 초록색으로 칠하는데요, 어, 하늘색에서도 출하고 또 어, 초록색에서 도 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여기 하늘색과 초록색의 충복수 어, 중복수가 또 출할 수도 있겠죠. 한 개만 다연히 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건 이제 어, 결, 결정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헌터는 조사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36가로 라인은 어, 이번 차에 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헌터는 보고 있습니다. 어, 전에 헌터가 어, 대분류 자료로 올려드렸었죠. 어, 그 대분류 자료에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어, 범위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번2 차에 여기 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3 6가로라인이요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 알바퀴 자료라고 그랬죠? 헌터가 알바퀴 자료라고 이제 이번2 차부터는 알바퀴 자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넷중 어, 하나죠, 그렇죠? 어, 나올 시기가 된 그룹들을 어, 어,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10 음, 21, 32, 43입니다. 10, 21, 32, 43. 어, 또 하나는, 어, 8, 20, 32, 44입니다. 8, 20, 32, 44. 이렇게요. 자, 이게, 어, 두 그룹이 모두 현재, 어, 사연멸 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연멸이면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가까워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장기연멸로 가는 구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어, 적으로 3, 4, 5 연멸에서 출하고 있죠 어, 이런 알바키수사는요 자, 또한 그룹은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2, 어, e, 13, 24, 35입니다 2, e, 13, 24, 35또 어, 하나는 1, 13, 25, 37입니다 음, 여기가 모두 3연멸 어, 중이죠 현재 3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 이번 회차에 이제 출하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는데요 어, 여기에도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 알바티 수입니다 네 그룹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 최근에 어, 헌터의 로또 용지 분석에서 막 번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 지난 회차에는 한 개씩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제 이랬어요. 요 위에 있는 거두 그룹은 지난 2차에 올려드렸는데, 안 나왔던 그룹이죠. 아, 그래서, 이아래 그룹은 이번 2차에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이제 출할 시기가 꽉 차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10, 11, 23, 24, 36, 37 인데요. 음, 여섯 수나 되죠. 어, 여기에는 어, 이제 이번이 제이 차에는 이제 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수가 지금 유연별 중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 4개짜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별도로 빼냈어요 알바키수에서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이 차의 용지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원래는 실시간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 헌터가 아버님 제사를 모셔야 돼서요 어,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면 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요. 자 오늘 방송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